오늘은 많은 분들을 좋아해 주시고 요즘 핫한 하이틴 스타일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요즘 유행의 스타일이라 그런지 지그재그 홈 추천 아이템에 좀하이틴 스타일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이번에는 총 6군데에서 쇼핑을 했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옷 정보까지 다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쇼핑몰뿐만이 아니라 옷 정보까지 다 더보기란에 적어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확한 상품명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아, 그리고 제가 저번에 포토기를 작성하면 정리금 천원이 지급된다는 말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거랑 이번 옷 구매한 거를 전부 포토기를 작성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44만 원 정도? 그렇게 정리금에 모였더라고요. 대박 아니에요? 이 정도면 진짜 옷한 몽통이를 더살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번에는 지그재그해서 올 여름 옷다산것 같아요. 이제 여름 옷안 사도 될것 같아. 그리고 제 스펙을 궁금해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무래도 제그 신체 정보를 좀 알고 있어야지 옷을 볼 때도 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볼수 있으니까 말려드려야할것 같아서 이제 룩북 같은 그런 영상을 찍을 때제 신체 스펙 정보도 더보기란에 간단하게 적어두도록 할게요 그럼 제가 구매한 하이틴 룩 얼른 보러 가실게요 크림유즈에서 구매한 펀칭 니트와 데님 플리츠 스커트인데요 모델이 딱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입고 있었는데 너무 하이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매했어요. 이기게 핑크 머리띠를 하니까 그냥 하이틴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착장하고 펌 느낌으로 스튜디오에서 사진도 촬영했어요. 다음은 루앤민에서 상하이 두 개씩 구매했는데 데일리로도 무난하게 입고 다닐 수 있고 다른 옷과 매치하기도 쉬운 아이템들이에요. 근데 이 블러스는 꽤 파이고 안에 조금 비춰서 평소에 막 입기에는 힘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말라서 하의는 대부분 수선해서 입는데 스커트는 디자인도 예쁘고 스판 재질에 허리가 꽤 작게 나온 것 같아서 구매했어요. 생각보다는 좀 컸지만 그래도 보통 하의보다는 작게 나온 것 같아요. 스판이랑 금방 늘어나서 아쉬워요. 곱창 헤어밴드는 크고 풍성하게 나온 디자인이라 팔에 달고 다녀도 예쁘고 묶어도 독보여서 예쁘더라고요. 워커는 쿠치마치에서 구매했는데 다리에 딱 달라붙는 디자인이라 다리도 예뻐 보이고 아무렇게나 잘 어울려요. 근데 사이즈가 조금 작게 나온 것 같아서 구매 후에 반 사이즈 업해서 교환했어요. 제가 묶고 있었던 곱창머리 끈은 블링 인제이에서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하나 구매했어요. 다음 블랙업에서 구매한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입고 있었던 옷은 블랙업 자체제작 상품인 새틴 레이스 가디건이에요. 요즘 이런 슬립 재질 유행이잖아요. 그리고 하이틴 하면 이런 끈 달린 가디건을 빼놓을 수 없죠. 제가 좋아하는 퍼플색으로 구매해봤어요. 안에 입은 셔링 크롬 나시도 같은 색으로 따로 구매한 거예요. 여기에 하이틴 느낌 제대로 나는 샌들을 신었어요. 또 하이틴 하면 청청을 빼놓을 수 없죠? 상하의 세트로 블랙업 자체제작으로 나온 건데 두개 따로 구매하게 되어 있지만 세트로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구매했어요. 그리고 요즘 유행이기도 하고 저도 자주 매는 미니 숄더백 3개를 구매했는데 이 버클 숄더백 디자인이 예뻐서 두 색상을 구매했고 악어가죽 느낌의 퍼플색 가방도 구매했어요. 또 데일리로 아무 렇게나 어울리면서 너무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꾸안꾸 느낌으로 착용하면 좋은 악세사리들을 구매했어요. 하이틴 패션에 뺄수 없는 머리띠는 로엔네에서 구매했어요. 세팅 재질이라 여리여리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씩 소개해드리면서 하이틴 룩북을 보여드렸는데요. 요즘 유행이기도 하지만 저 역시 너무 좋아해서 평소에 많이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거든요. 또 저처럼 하이틴 룩북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좀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